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울증을 방어하는 겁니다. 우울한 나, 가치 없는 나 이런 것을 느끼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. 그래서 자극적인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면 어때요? 막 이렇게 자기가 높아지죠.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죠. 또 마약을 하면요. 역시 마찬가지예요. 마약도 세상 천지 다 가진 것같요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자기 안에 그 내면의 소리는 안 느끼게 만들어줘또 반면에 남들 못하는 걸 내가 하잖아. 그런 어떤 그 이걸 이제 과대적 자기라고 얘기해요. 과, 과시적이고 과대적인 자기의 어떤 상태를 계속 노출시킨다.